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하나, 사채쓴 전노민의 2억 사기, 인주현 품에서 출신. 이하나가 삼촌인 전노민에게 2억 사기를 당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 2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에서는 김태주, 이하나 역, 다 김명재, 전노민 역, 에게 사기를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태준은 김명재와 만나 눈물을 흘렸다. 김명재는 아기 때 얼굴이 그대로 있구나라고 말했다. 김태준은 삼촌도 옛날이랑 비슷해요 라고 했다. 이를 들은 김명재는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내가 기억나라고 물었다. 김태준은 외할머니 댁에 옛날 가족사진 있었다. 그래서 삼촌 얼굴 기억난다.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그 사진도 사라졌다. 고 답했다. 김명재는 나는 내가 날 기억 못할까? 과 라며 사진 한 장을 건넸다. 해당 사진에는 어릴 적 김태주와 김명재의 모습이 담겼다. 김명재는 큰황님이랑이야기해서 너를 데려왔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태주는 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살았다고 했다. 이상준, 임주한 역은 김태주가 삼촌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준은 삼촌을 정말 만났네. 다지속그 모습이라고 물었다. 김태준은 그보다 더 멋지더라고 답했다. 이상주는 어떻게 만난 거야? 지금까지 연락 없다라고 되물었다. 김태준은 삼촌이 더 늦기 전에 보고 싶었대? 그동안 우리 집에 폐를 끼칠까 걱정돼 연락을 안 했던 거고 라고 답했다. 김태준은 틈틈이 김명재와 만났다. 김명재는 김태준 앞에서 자신의 사업이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이에 김태준은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했다. 김명재는 평생 삼촌 노릇도 못했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며 거절의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사회이사로 임명됐다. 김명재는 사회이사 보수는 넉넉히 주마라고 했다. 김태준은 안 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태준은 이상준이 얻어준 열린 콘서트 티켓으로 김명재와 함께 보기로 했다. 그러나 김명재는 오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태준은 앞서 사회의사 등록 당시 함께 했던 주무관을 찾아갔다 알고 보니 그 주무관은 신분을 도용한 사람이었다. 이에 김태준은 김명재가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상준은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아니면 실제 삼촌이 사기를 친 거야? 라고 물었다. 김태준은 이상준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다. 김태준과 이상준은 김명재가 머물고 있다는 호텔 근처로 향했다. 이상주는 지인에게 부탁해 김명재가 호텔에 투숙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때 김태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태주가 간 곳은 사채업자가 있는 곳이었다. 이 사채업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의사, 변호사 신분만 확인하면 바로 쏴준다이 역의 이자 4천 떼고 바로 대리통해서 들였는데 라고 말했다. 김태주는 이 역이요. 이 역을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고? 이것 사기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들은 사채업자는 의사면허증 있고 대리인 통해서 사인도 보내놓고 왜 이러지? 했다고 말했다. 김태준은 헛구역질하면서 사채업자의 사무실을 나갔다. 이상준은 김태준을 보고 달려갔다. 김태준은 이상준의 품에 안겨 실신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